안녕하십니까 1위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해볼 건 바로 공간 낚시입니다 요게 미끼가 따로 필요하지 않고 안에다가 떡밥만 채워주기만 하면 물고기들이 어 이렇게 물어주는데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해볼 건공간낚시입니다 일단 채비 같은 경우에는 낚시점에 갔더니 요런거를 주더라고요 피라미가 잘 문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떡밥을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낚싯대는 뭐 다른게 필요 없습니다 다이소 장비 제가 구매해 왔고요 그래서 뭐릴 5천원 그리고 낚싯대 5천원 요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요걸로 한번 제가 물고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떡밥을 제가 넣어줬습니다 준비는 모든 게 끝났고 이 공갈낚시 하니까 좀 옛날에 그안 좋은 추억이 좀 있습니다 손이 깨었어요 손이 옛날에 공갈낚시 하다가 초등학교 때 그래서 엄지손가락에 깨었는데 이게 병원을 주말이라 병원이 안 열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고생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하실 때는 손을 조심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 히트! 이야. 와, 야, 와, 야 사이즈 괜찮은데요? <웃음> 와, 야, 엄청나게 큰 갈견이가 잡혔어요야 진짜 큰데? 와 손바닥만한 갈견입니다. 와 엄청 크네요. 리프치 오와와야요 와 이번에도 사이즈 좋은 갈이가 나왔습니다. 오 <목소리> 뭐야 시작하자마자 입질이 있습니다. 뭐야 <목소리> <목소리> 너 방금 넣었는데? 이야 방금 넣었는데 바로 물었어요 갈겐이 한마리 오! 입질 입질! 와. <웃음> 와. 야, 이게 넣기만 하면 바로 바로 올라와요. 有 신기하다. 여러분들 이렇게 갈련이도 이렇게 잘 잡히면 이 블루 길이도 엄청 잡히지 않을까요? 이 정도로 잘 잡히면 블루 길이도 엄청 잡힐 것 같거든요 어 물었어요 야, <웃음> 와 진짜 잘 잡힌다 야, 진짜 나중에 블루 길이 퇴치도 한번 가야 될것 같아요. 와. 갈견이 한 마리 됐어. 그냥. 그냥 넣으면 잡혀요. 넘으면 아이고 야, 엄청 작은 녀석이 물어줬습니다. 헐거~ 하 넣고 기다리면 계속 물어줍니다. <웃음> 넣자마자 물리네요. 넣자마자. 오늘 잡은 물고기 친구들이에요. 오. 지금 약간 흙 물이 있긴 있는데. 자, 오, 이 녀석 엄청 크네요. 자, 둘 보내줄게요. 조심히 가. 잘 가. <웃음> 잘가잘가 자 여기도 어 사이즈 괜찮습니다. 오. 조심히 가요. 휙잘 갔다 잘 갔다. 자 이제 나머지 친구들도 어이구 어이구 풀어줄게 풀어줄게 걱정하지 마. 와 그래도 꽤 많이 잡았네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짧은 시간 동안. 자 조심히 가요. 어이구 어이구 저 친구 정신 못차리네자 <웃음> 어디 있어? 어이구 너 여기 너네 여기 있으면 안 돼. 나가야 돼. 큰일 난다, 여기 있으면. 자, 아, 미질 가요. 잘가도 잘하다. 자, 아, 없죠? 아, 여기 어, 한 마리 있다, 한 마리. 어 이게, 도망가면 안 돼. 자, 수질 가. 아, 없는 것 같습니다. <웃음> 여기 두고 가면 애들 큰일 난다, 진짜. <웃음> 오늘 여러분들하고 공간 낚시를 해봤는데요. 야, 이게 떡밥만 있으니까 애들이 확 이렇게 물어주네요. 이게 저수지를 가서 공간 낚시를 하면 아마 블루 기이가 엄청 물어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는 블루 길이 대치하러 저수지로 공간 낚시하러 갔다 오겠습니다. 여기까지 이리 t v 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들, 안녕!